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3장 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활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구를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에 에브론이 햇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햇족속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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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사백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사백세 개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곧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였더라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 에브로는그 음, 해족 속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가 성문에 있었다라는 것은 어, 해족 속의 지도자로 어, 있는. 대표격의 사람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어, 이 에브론이 예, 지금 어,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할 그굴 그 매장지를 좀 예, 사겠다 그러니까 에, 에브론이 그냥 주겠다 그러죠. 그냥 가져가라. 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굳이 이제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 이 에브론의 신랑이 하는 내용이에요. 본문이. 왜 굳이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 살려고 하죠? 그냥 가지 가라고 하는데 돈을 주려고 합니다. 여기 본문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우리 16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함께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사백세계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박벨라굴에 있는 에브론의 밭곧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소유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음. 아, 그 돈을 굳이 주려고 하는 이유는 예, 그이 땅을 예,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유로 어, 이렇게 확정하려고 어, 값을 지금 치르는 겁니다. 음. 값이 얼마로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그 값을 내줘요. 네, 은 네, 400세겔입니다. 어, 은 3겔이라는 것은 이렇게 따져보면 그냥 그 은한 4600g 정도 된대요. 그러면 어, 당시에 그양 200마리 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은 400세겔은요. 어, 이 에브론이 바가지 씌운 금액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내용 보면, 음, 아니, 뭐, 그냥 거저가라고막 그럴싸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에, 그 구절에 보면 반머리에 있는 에, 막벨라 굴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반머리에 있는 굴 하나를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참이그 에브론이 그 장사를 잘한 거죠. 그밭 전체, 자신의 굴을 포함한 밭 전체를 팔아 넘겨요. 그러면서도, 어, 그냥 값을, 그 값, 현지 값대로도 아니고 더 많은 값을 부여해서 받아, 아, 아 냅니다. 음. 예, 굉장히 그, 예, 바가지를 당한 거죠. 음. 예, 큰 값을 예, 치른 겁니다. 아. 그, 다윗의 그 타장마당이 은그 50세 겔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그 준하여 봐도 이게 너무나 많은 금액을 사실은 주고 치른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건 이거죠. 음, 아브라함이 땅한 평도 없이 62년 가까이 그렇게 지내다가 지금 에, 땅을 하나 소유하는데 예, 참현 시세에도 맞지 않는 많은 값을 치르면서 이, 이 막벨라 굴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응? 왜 그럴까? 예, 여기 이, 이 부분이 예, 그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돈이 예, 많이 그, 그좀 소유되더라도 잃어버리더라도 값을 치르더라도 약속에 대한 신앙, 약속 때문에 이 값을 지불하고라도 요구하는 대로 이 땅을 지금 매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왜이렇게 값을 치르면서 사는지 그이유가 여기에 나타나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오. 네 자손은 사대만에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이 땅이 어디요? 돌아온다는 이 땅이. 사대만에 400년 후에 돌아오겠다라는 너의 자손이 돌아오겠다는 땅이 어디죠? 가나한 땅입니다 이가나한 땅에 대하여 어,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의 실현 약속의 성취로 지금 아, 막벨라 굴이 소유로 은사백세계를 치르는 거예요 돈이 에, 굳이 돈을 안 주고도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냅다 아, 오케이 고맙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틀림없는 자기 성취를 확신하고 거기다 부여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그 400년 뒤에 자기 자손들 그 400년 뒤에 애국에 갔다가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어? 이 땅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돈을 치르고 분명히 산 땅이라는 거죠 아니 그 그냥 그그 등기부등분에 그게 명시가 돼 있는 그냥 말로만 서로 주고받은 게 아니라 명시화 시키는 그런 400년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와 실현으로 은사백세계를 기꺼이 치르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400년 뒤에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약속에 대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은 조그만 땅이지만 어떤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틀림없는 실현을 아브라함이 지금 믿고 있냐면 주인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가나안 땅의 주인이 바뀔 거예요. 여기 여전히 아모리족속들, 해족속들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땅한 평이지만 400년 뒤에는 이 땅의 주인이 아브라함 자신의 자손들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은사백세계를 치르고 지금 땅을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신앙생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실현과 성취를 붙들고 하는 신앙생활의 특징이 여기에 나타나죠. 나만이 아니에요. 나 그냥 내 당대 그냥 나만 생각하고 돈 아끼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믿고 하는 당대 나의 신앙에만 포커스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 아브라함은 관심을 두고 있고 이 부분을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 다음의 후세대들이 주인이 되도록 준비해 놓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내 신앙만. 그리고 내, 교, 내 교회만. 이것에만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만이 아니라 내 언약의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을 두고요 또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 나의 신앙의 태도와 믿음을 분명히 하여 대가를 치르는 경건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나만의 신앙 나는 예수 믿었고 나만 예수 잘 믿고 나 죽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오늘 이 나의 신앙에 반드시 다음 영향을 미칠 자가 있고 그들에게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앙을 내가 전수해 줄 것인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오늘 막벨라굴을 은사백세계를 치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에덴이라는 교회의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 뭐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서 예배 잘 하고 성도들과 잘 교제하고 때가 되면 어 내가 어그 이사를 하면 뭐 다른 주로 가게 되는 거고 또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거고 오늘 요 당대 에덴 교회만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값을 치루는 희생하며 대가를 치르면서 어떤 교회로 만들어 가고 이루어 가야 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 장차 이 교회가 다음 후세대들이 이 교회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성경적 교회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순수하고 탁월하게 지켜지는 그런 교회로 남겨지기 위하여 오늘 이 에덴교회 지금 내가 있는 지금의 나, 나만이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막벨라구를 값을 치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태도가 오늘 아브라함한테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에덴교회가 빨리 성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몰라서 교회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빨리 성장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배웠어요. 처치그루스라는 과목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세상과 잘 섞인 그런 희소성 없는 교회로 교회를 방향을 전환하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바깥의 불신자들이나 믿음에 대하여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경계가 불분명하게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요, 너도 나도 들어와서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어 틀림없이 교인 숫자는 배가 증가할 겁니다. 늡니다. 그렇지 않은지 그런지 한번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요. 네, <웃음> 죄송합니다. 그, 제가 꼭 여러분 하면 여보가 나와서. <웃음>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경계가 불분명한 신앙에 대하여 어, 불분명하게 그냥 우리는 좋죠. 나는, 그래. 나는 교리가 분명해.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뚜렷해. 근데 당신들은 와서, 그래. 같이 적은 모임 수보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좋지. 그래 적당하게 그래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언젠가는 은혜를 주실 거야라고 해서 어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다 이렇게 받아서 함께 한다면 어떤 교회가 되냐면요. 통제 불능의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통하는 교회가 돼요. 예배에 대해서 어 내 예배고 예배도 내가 해주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집중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일에 별반 관심 없어요 내가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 기부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테이크해 줘야 되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안 부리시는 하나님으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그런 식의 영적 통운이 벌어지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도 자기가 결정해요. 오늘은 이러이러한 스케줄이 되니까 예배는 내가 하고 아 이번 주는 이렇게 되니까 예배는 내가 빠져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래저래 모이면 썬데이 크리찬이죠 소위 말하는 그러면 사람들은 많이 모이죠. 그런데 그들이 숫자는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갈 생각만 해요 어, 웨스민스 대유리 문답 5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이다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하여 요구하시는 의무이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선포하는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어미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 속에서 나오는 진리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치러내야 되는 책임과 그 의무에 대하여 등한시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런 말도 못해주고 눈치 보고 그러면 그분들은 교회에 불편 없이 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음, 이런 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그 신앙 속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아 아브라함이 신앙에 대해서 400년 뒤에 있어질 일 그 후세대들이 주인이 될이 땅, 땅의 주인이 바뀔 겁니다. 우리가 떠나지만 에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에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진다면 이 에덴 교회가 어떤 교회로 그 다음 주인들이 이 복음의 순수성과 탁월성을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거기에 내가 오늘 어떠한 하나님을 배워갈 것이며 어떠한 의무와 책임을 내가 감당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가 지불을 하는 게 은사백세가리라고. 복음은 무임승차 끝이 아니에요. 무임승차 시작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니까 더 이상 나는 공짜다. 그러고서. 함부로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으려는 것을 한다. 오늘 에브론이 그냥 받으세요.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마귀는 그렇게 말해요. 딸랑 딸랑 딸랑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난 당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내가 모든 힘을 보태겠습니다. 에브론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딸랑 딸랑 거리게 하는 게 세상이고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 따라가면 바가지 쓴다니까요. 은사백세계 현식가보다 더 많은 손해를 요구하는 게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고 넘어가서 그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은혜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천국까지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이 가난 약속의 땅에 대한 부분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 안에 대가를 치르면서 희생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소유로 확정해가는 내 소유를 팔아. 그렇죠? 밭에 감추인 보화잖아요내 소유를 팔아. 밭을 사야 사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보화를 알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로 확정해 가는 삶은 구원 구원의 은혜를 만나고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자신의 소유를 파는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알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은 400세계를 팔아서 영원한 400년 뒤에 있어질 주인이 바뀌는 이 땅을 소유로 확정해 가는 그 일을 하겠냐고요. 누구만이에요? 은혜를 진짜 아는 자들이. 은혜를 은혜로 깨달은 자들만이 이 일을 한다고요. 어리석은 게 아니라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 에덴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가 우리 1년 어간 동안 EM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대니얼 구 전도사님이 와서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참 감사한 일은 당회에서 인터뷰하면서 요구를 했어요 이제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첫째는 우리 에덴 교회의 개혁신앙을 따르겠느냐 그리고 부족하면 그에 대해서 배우겠느냐?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에, 자기가 에덴 개혁신앙에 대해서 목사님으로부터 잘 배우겠습니다 해서 세가족 공부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가족 공부가 벌써 네번 했습니다. 금요일까지. 날 네, 하면서 정말 첫주 공부부터 어, 물론 제가 영어로 한건 아니에요. 음. 그, 그 친구가 한살때 왔는데, 어, 그, 영어 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꽤 잘. 그래서 제가 같이 신학적인 용어는 뭐 영어지만 그래도 일상적인 것들을 같이 나누는데 거의 거의 99%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배웠던 우리 세 가족 공부할 때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한테 했던 내용들을 깊이 있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구원이 뭔지 예배가 뭔지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구원이나 예배에 대한 개념이 샥이 왔어요. 아 이런 거요. 자기가 정말 목사님 자기를 정말 가르쳐 주시고 달라고. 에덴 교회로 자신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고 손길이었다는 라 것을 자기가 깨닫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공부 끝나면요. 마무리 기도를 하면 울먹거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한동안 차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네, 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우리의 EM의 우리 자녀들 우리가 1년 어간 동안 기도했잖아요. 이들에게 바른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 신앙이 바르게 전수되고 그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 당회부터 그런 일에 관심을 뒀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 나만 신앙생활 하다가 나만 이제 나이 들어서 교회 떠나면 떠난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체들 안에 키워지는 연약의 자녀들이 아, 이렇게 바른 복음의 신앙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은사백세겔로 값을 치르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막벨라굴을 샀다는 의미가 뭐냐 오늘 막벨라굴을 사십시오라는 제목인데 막벨라구를 아브라함이 샀다라는 것은 물론 약속에 대한 실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샀다는 아브라함에게서의 모습은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부활한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봐요. 19절 보세요. 그 후에 이제 소유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 후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한 땅마물레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레는 어디래요? 헤브론이라. 이마물레라는이 단어는요. 마라에서 나온 단어에요. 마라. 마라가 어딘지 아시죠? 이렇게 홍해에 건너고 이제 그 그들이 수루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예, 그들이 이제 사흘길을 가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어.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서 그, 그 쓴물 마라라는 게 쓴물이잖아요. 거기서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이럴 거면 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했으며 애굽에서 왜 그런 그래 막 그런 곳이 이 쓴물을 냈던 장소가 마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서 모세로 와요. 그럼 어떻게 하게 해요? 한 나무를 그 마라라는 쓴 물에다가 한 나무를 던지게 하죠. 그쓴 물에 마라, 마라는 쓴 물에 한 나무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단물로 바뀌죠. 그래서 이 마라라는 게 구약에서는 마라가 미리암, 그 미리암에서 나온 단어가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이 마라에게서 어떤 일이 벌, 쓴 물이 단물되는 일에 어떤 일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 보여준 거예요. 한 나무. 한 나무가 누구일까요? 우린 다 알아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 속에서 벌어지는 쓴 물이 단물 되어지는 일을 그 마라. 그러니까 이 마무레라는 곳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무레가 뭐라고 얘기해요? 곧 헤브론이라고 그러죠. 헤브론이라는 뜻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 되었다. 그러니까 무엇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마라가 쓴물이 되는 한 나무가 들어가서 쓰, 단물이 되는 것처럼 이 마물의 곧 헤브론이라는 곳이 말이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그 의미를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받게 되는 땅이 아 이게 약속의 땅이구나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것이 바로 이 가나한 땅 마무레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막벨라 구리를 사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 막벨라라는 단어도요 막벨라라는 말은 두배 이중 또는 짝 쌍둥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막벨라 굴이라는 것은 쌍둥이 굴이에요. 이중 굴이라는 뜻입니다. 짝굴. 그 굴이 그 이렇게 두 개로, 두 개로 있는 모습이에요. 쌍둥이 굴. 막벨라. 그 마가복음 15장 가볼까요? 43절 보세요.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와서 강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요셉이죠. 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있는 자로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확인해봤죠. 그런데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을 놓음에 여기 46절에 바위 속에 판, 팠다라는 것은 땅을 팠다는 게 아니라 이 돌이나 바위를 쪼갰다는 거예요. 이 라트메오라는 헬라오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 바위 속에 판 무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위 굴이라는 거예요. 바위 굴. 막벨라 굴처럼 바위 굴.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이 바위굴 속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고 그리고 그 속에 돌을 굴려서 무덤문을 막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는 예수님은 이 바위굴에 혼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죠. 어, 이게 짝이라고요. 쪼개서 바위가 쪼개져서 하나의 바위가 돌을 쪼개서 둘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쪼갠 굴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 만이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이 전부 싹다 들어갔다라는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인 우리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라는 것에 대한 성경의 암시예요. 바위 굴, 막벨라 굴. 왜 굴이 쌍둥이죠? 예, 여기에 에, 이 여기에 나만이 아니라 그래서 같이 묻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로마서 먼저 6장을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이라는 게 헤브론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서 같이 묻혀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일이 당연히 있어진다는 거죠 바위 굴 속에 그냥 그 예수님이 바위를 쪼개서 쪼갠 굴 속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가 예수님과 지금 함께 주었다 그렇다면 바위가 터져서 마태복음에 보면 바위가 터지죠 바위가 터져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 함께 들어간 교회가 다 같이 부활한다는 라 모습 지금 이 개념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마물의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막벨라 굴을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된 그굴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보세요 창세기 25장 보세요 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핵쪽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장사했던 장소죠? 사라. 그러니까 사라를 장사했는데 그 다음에 이곳에 또 누가 쌍으로 또 누가 죽 누가 거기서 장사되죠? 아브라함이 어디에? 예. 은 사백세겔 에브론 소환의 아들 에브론에게 산그 밭구레. 상세기 35장을 보세요. 야곱이 기랏 아르바에 마무레로 가서 똑같은 장소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막벨라 굴입니다.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고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주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예소와 야곱이 그를 어디에 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창세기 49장도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야곱의 말입니다. 이 굴은 가나안땅 마무리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느라. 다 어떻게 막벨라 굴에 들어가죠? 쌍으로 들어가죠. 짝으로 들어가죠. 어 둘이서 짝이 되어 매장하는 모습으로 막벨라 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바위굴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되고 함께 살아나오는 교회와 짝이 된다는 설명이에요 막벨라 굴이 구원은 뭐냐? 예,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 구원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라 그러죠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로고소이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함께 부활하는 존재로서 계시록의 19장에 가보면 그 어린 양의 신부로 어, 그 칭해지는 존재를 뭐라고 말하냐면 후토스 이 말씀들이라고 그래요 말씀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짝이 되는 존재가 말씀들이죠. 그게 누구예요? 교회라고요. 성경에서는 계속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여 설명을 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모습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는 모습 그래서 계시록에서두 증인으로 얘기하는 이 모습들은 다 아. 둘이 하나 되가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어쨌든 짝을 만들어서 이루는 거예요 짝을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죠 그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사실두 사람인데 하나잖아요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성경에서 계속 이름을 바꿔주는 그런 모습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는 말씀들이라는 설명이에요. 우리 안에서 짝을 이루는 막벨라 굴을 만드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 신앙 안에 도전을 하는 것이며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묻혔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을 의미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믿어졌을 때와 그냥 그런가 벼라고 그럴, 그런 건가? 라고 갖고 있는 나의 그냥 생각으로 머문 건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어,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이 살아나는 그, 그, 그것도 어찌 보면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소생. 부활이라는 것을 일시적으로 경험했고요. 물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났는데 나사로도 그 수족을 동요맨 채 살아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자, 그 현상과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제자들이 그들이, 어, 그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 부정하고 다 도망가고 다 모른다고 하고 베드로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나불빌이다 다 갈릴리 받아 자신의 원래 본업으로 원래 자신의 옛 삶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그들이 똑똑히 봤다고요.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고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똑같은 제자들이 이들이 엄청나게 다른 모습을 만나게 돼요. 근데 왜 그러죠? 이것이요. 이 제자 제자들의 마음 속에 제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그것이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의 마음에 실제화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오순절 성령 강립을 통하여 믿게 된 것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실제.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실제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실한 실현을 붙들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금 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어, 부활신앙을 갖는다. 이것은 내가 장차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실제화됐다는 거예요 어? 부활신앙은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진 오늘의 현재입 내가 부활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몸이 죽어도 지금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생존에 계시는 그 영생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또 산다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갖고 사는 신앙 그게 부활의 신앙이라고요 부활의 믿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진짜로 믿는 믿음을 제자들이 보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똑같은 부활이라는 것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았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이것이 진짜 믿는 믿음이 됐을 때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사는 삶을 산다고요. 우리가 고민을 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산것 도대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뭐냐. 나는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받았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실제의 믿음의 표현이 아브라함의 막벨라구를 산 것이었고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세례받았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부분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고 또이 몸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그 몸을 입어서 영원히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오늘 나는 막벨라구를 사는 거예요. 이 현실성 있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예수 믿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어, 희생을 치뤄야 돼?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이, 이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되고 왜 내가, 어, 내가 왜 겸손을 떨어야 되고 내가 왜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이유가 분명하죠. 우리는 이유 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왜 희생을 에, 치, 치르는가 네 우리는 막벨라 굴을 분명하게 사서 내 소유로 확정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임승차 했으니까 복음은 공짜니까 나는 어떠한 값집을 하지 않아도 나는 천국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성경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다 그랬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듭거듭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는 너가 지금도 맛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 지금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는 맛본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벨라구를 산다 좀더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운명 공동체다 그러므로 나는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대하여 희생을 요구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힘을 받은 것처럼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박힘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에 나도 들어간다. 여기에 내 세상에 대한 정욕이 나를 슬프게 하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못박는 소유를 확정해가는 삶을 내가 사는 것이 맞는 거구나. 구원은 복음으로 은혜로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애국 탈출 나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은혜라고 하면서 소유를 확정해가는 약속의 땅에 대하여 내가 확정해가는 막벨라구를 사는 삶을 사지, 살아가지는 않, 않는 그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지 못하면서 어? 그런 신앙 그리고 그런 신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교회에 그렇고 그런 사람들로 다 대중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둡지 않은 옳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교회라면 오늘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산 것처럼 우리도 막벨라구를 사는 것이 내 안에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막벨라구를 사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로 확정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사백세결 좀 바가지 써도 괜찮습니다 여기 본문 2 0 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확정되었더라. 그런데 이게 히브리 단어로 쿰이라고 돼 있어요. 달리다 쿰, 쿰은 우리죠.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 일어나다. 그러니까 지금 소유로 확정되었다라는 것이 부활처럼 분명하고. 뚜렷한 일이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한 값을 치러서 뚜렷하게 삼은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받고 나라는 자기 연민, 자기 존중, 자기 기쁨,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이것을 값을 치르면서 십자가에 파묻는 이 삶을 하면서 내 소유를 확정해가는 것이 결국 그게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하를 믿는 삶이고 그 삶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은하 성도님 댁에서 청년 Q&A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쭉 질문들 중에 이런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목사님, 이건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는데요. 그런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그러나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 답답하지만, 음, 나누고 싶습니다 해서 했던 게 뭐냐면 어, 신앙 생활을 오래 지금 이렇게 해왔는데 혹시 이게 내가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어? 그, 솔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있지도 않은 그런데 또 아니라고 하기에는 너무 또 아깝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내가 사기당하고 꼭꼭 꼭 이렇게 신앙을 해야 되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내가 혹시 잊지도 않은 하나님을 내가 속아서 혹시 세뇌당해서 그래서 아, 이런 사기당하지 않는 사기가 아니다 진짜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방언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귀신이 한번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체험이 있어야 뭐 이렇게. 음, 예. 그, 우리가 이런 갈등과 고민이 우리 청년들한테 찾아왔다는 것은 저는 참 진솔하고 실, 실 바르다. 그리고 필요한 거다. 믿음은 절대, 에, 절대 그냥 흔들림 없는 확신 이게 믿음이 아니라 회의와 갈등의 연속이에요. 이 회의와 갈등의 연속선 속에서 내가 막벨라굴을 사는 나의 희생을 치르면서 값을 치르면서 내 소유로 확정해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가는 것으로 이게 누가 말하니까 부모가 말하고 누가 말하니까 아 믿는가 믿어야 는가믿 되는가 보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 틀림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경험해가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일 해가 동쪽이 아닌 서쪽에 뜬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요 이걸 누가 사기라고 하겠어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근데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은 우리가 소유를 확정해가는 막벨라구를 살아, 사는 그 하나, 그런 값을 치르는 삶을 살아갈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어떠한 삶도,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고자기한 하내 소유를 파는 삶을 살지도 않고, 그죠? 렇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로 예수와 함께 바위불에 들어가지는 않고 바위 언저리에 있으면서 그와 함께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믿긴요. 자기가 안 믿고 있으니까 스스로 사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막벨라굴을 산다는 라 것은 예수님과 내가 영원한 시간 속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구나. 그 하나 됨을 내가 믿게 되어졌다면 내가 그 믿음으로 값을 치르는 것이 막벨라구를 사는 겁니다 희생은 강요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그 은혜를 아는 것에 대한 인격적 반응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중생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장차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죽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을 때 지금도 영광의 몸을 입고 계신 그리스와 도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함께 살 거라는 것을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막벨라굴을 사는 그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아가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뚜렷해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